아 근데 이거 AI가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무작위로 움직이는 아! 게 아니야. 아씨 내 앞에서.. 어. <웃음> <웃음> 야 순식간에 3명이.. <웃음> <세> 어? <웃음> 와, 미쳤네와 개재밌네. 미쳤다 미쳤어. 으 <웃음> 야.. 이번에 해볼 게임은 후즈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신작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시 i 하이든가하이드치기이냐하이드치기이라는 하이든 아, 네, 네, 네, 네. 수많은 AI들 중에서 진짜 유저들을 찾아가지고 잡아내는 그런 형식의 게임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정식 출시가 된 거고 10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풀동부 전 직원들을 다 불러서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가장 기본 모드인 다들 어디 있어? 인공지능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제 실제 플레이를 잡아내는 그런 형식의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 설명! 수많은 AI들 사이에서 풀동굴을 찾아 채팅 아. 마지막 까지 살아남 으면 승 리하 는 게임 내 구석구석 에 놓여 있는 아이템 을활 용해 좀더 전 략적 으로 플레이 할수 있다. 실 수로 AI 를차 버리 면큰 페널티 가 부여 되니신 중하 게차 도록 사 는게 뭐 냐. RT <웃음> 근데 이게 너무 웃겨. 하야! 이게네. 아니 왜 이거, 이런, 이거 왜, 발로 차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웃음> <웃음> 왜 다들 나 빼고 놀아요? <웃음> 이거 아이템을 먹으니까 보여. 찐친님 위치가 보였어. 아, 그래? 어. 아 있네. 아. 아이템이 어, 아, 어디 있어? 다보다 어, 무서워, 얘 약간 이상한데? 얘들아, <웃음> 참고로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플레이 할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 아, 맞다. 아, 그러네, 자기작용! 자기장이 온다. <웃음> 어, 뭐야? 이제 <반대냐>. 어, 어, 배그 됐어. 나무는 통과하는데 화덕은 통과를 해. 물이 이렇게 날아다녀. 아, 나, 나, 나. 아, 하나네 아, 통과... 어, 네. 아, 진짜. 어, 무서워. 사장님, 다리를 건너고 계시네요. 헤드를 한번.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웃음> 누구야? <웃음> 누구냐고? 누구야? <웃음> <웃음> 여기 그러지 마. 이한명 누구 남은 거야? 사장님이랑 고렇게 있어. 어, 예, 점점 줄어든다, 이거. 이게 AI랑.. 아! 아 눈치챘는데.. AI를 치면 은 굉장한 페널티를 받아요. AI 잡아보신 분. 아요 어떻던가요? 쌉싹 길데요고싹갔는데 어. <웃음> <싹싹>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러면서 되게 오랜 시간을 빌어야 돼요. 화면도 어. 고정돼서. 자 제가 손수. 그 AI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뭐야? 어? <뭐라> 아니, 저.. 죽임! 아니, 겨, 겨. <뭐라> 아니, 아니, <겨>, 미치! <겨. 뭐라> <뭐라> 바로 앞에 있었어? <뭐라> 아니, 지숨 되자마자 있었어? 아니, 저개웃기아 <뭐라> 아니.. 아, 사장님! 어. 아, 미안! 아, 나 진짜 몰랐지! <뭐라> 아이, 난다 어떻게 알았대? 뭐... 아, <웃음> 나 태어나자마자 사장님한테 싸대기 맞았어. 나, 나 그러고 1초 뒤에 김이민 같은 재트킹 맞았어. 아,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 사람이 제일 문제야.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아, 일단 유령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먹은 김에. 아무나 한명차아야겠다 싶어 서 냅다 달려가서 찾더니 김소범이었어. <웃음> <웃음> 아, 그거 유령 먹은 상태에서 때리면 풀려요? 네, 네. 바로 풀리더라고요. 어... 아, 누구지? 음, 왜 이렇게 다들 간만 보고 네. 있어? 찜찜팀막 그렇게 달려그아식간에두명 남았어요. 역시 막타 윤뱅지. 패드로 클릭! 오! 어! 오! 오! 오! 뭐야? 와 잡았어! <웃음> 곱다우스! 오른쪽 곱다님도 되게 응. 조용한 살인마시네요. 사실은 <웃음> 지금 말을 좀안 해요! 지금 새벽이라 말못한댔어요 아. <웃음> 아이템을 먹었어요. 흐하하하! <웃음> 라고 한 했어요. 한 귀여워. 귀여워. 우리 곱다님도 암살자요 <웃음> 만 귀여워. 아스프와 짜증나! 연습 게임은 이까지만 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걸고 한번 해볼까? 어, 맵이 다르다, 이번에. 아씨, 알았노? 아, 씨. 어떻게 하란 놈. 아, 미안. 죽었어. 아, 예, 예,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안 <웃음> 돼! <웃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하려고 했던 유령을 먹어서. <웃음> 아, 나, 나 이제 나갔는데! <웃음> 얘 수상해. 어, 아니네? 여기, 여기 다 죽었네. 아 근데 이거 AI가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나 되게 티날 줄 알았는데 무작위로 움직이는 아! 게 아니야. 어. 아 씨, 내 앞에서. <웃음> <웃음> 야, 순식간에 세 명이 치고 네 와, 개재밌네 미쳤다. 미쳤어.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다같이 같이 있었어. 웃기네. 오, 나 따라와요. 나이스. 아 인센티브 나가자. <웃음> <방어전! 잠깐! 웃음> 잠야자 이번에는 음. 새로운 모드 상대팀을 찾아라 지금 에이? 짝수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기는 한데 그냥 해보자 간단 설명 이번에는 팀전으로 진행되며 잡혀도 어? 죽지 않고 묶인 상태가 된다 상대팀 몰래 묶여있는 <웃음> 우리팀을 구하고 상대팀을 모두 잡으면 승리 쓰러진 아군 구할 수 있는 건가? 어 이거 우리팀인가? 어, 아, 여기 어? 어떻게 나가, 이거? 얜가? 아니네. 어떻게 된겨? 아, 여기... 제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지하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네. 지속... 어! 잡았잡았잡았한놈잡았 아, 뭐야, 귀여워! 묶이니까 저렇게 아, 움직여! 우루루루 아, 아, 아, <웃음> 뭐하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어디서 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아! 내 바로 앞에서 있어가지고 안 돼! 했을... 풀어주세요 알나닥거리는거개 아, 네. 웃기네 네. <웃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야! 독다 네. 개자네! 곱빵.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요? 우리 4대 5로 이겼어요 로 이겼어요 한번더 해보자 미안합니다 아유. 이거 뭔가 n p c 한테말고는 그런 것도 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크로 아. AI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씨. 아, 어! <웃음> 안돼 <웃음> 아! <웃음> 난리, <맞아, 나>. <웃음> 난리, 난리 났는데? 완전 서로 난리 났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우리끼리 이로 갈가서 못 풀어주냐 이거? 아가가가 <웃음> 아 실하냐고 <웃음> 아, 우리 아, 우리 팀다잡혀있는싫어하냐고 그럼 동시에 갑시다. 동시에 갑시다. 저 거예요. 뭘, 뭘 동시에 와 미친? 아뭐못 봤어. 아, 아 구경해야 된다. 고 빨리.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해봅시다. 경찰과 도둑. 오 이것도 재밌어 보인다. 간단 설명. 각 팀이 경찰과 도둑이 되어 싸우게 된다. 도둑은 맨 곳곳에 놓여 있는 보석을 훔치고. 경찰은 그런 도둑을 찾아내서 핵도파스칼킥을 날리면 된다. 도둑들은 잡힌 도둑들을 풀어주며 일정수의 보석을 훔치면 승리. 경찰은 제한시간 내에 도둑을 모두 잡으면 승리. <목소리> 당신은 경찰입니다. 숨어있는 도둑들을 잡으세요. 내가 보물을 계속 지켜야 되나 봐. 어저 미친놈! 야! 야! 아! 아니,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딱 거덕차였어. <웃음> 건물 노면 아 뒤지는 거 알겠어? 아, 나는 어차피 들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겠네. 긴게 경찰이에요, 그냥. 너지! <웃음> 윤빙지딱 걸렸어. 보석을 가져가요? 모르겠어. 가져가요. 어? 하! <웃음> <웃음> 어, 아무도 안 미니 가져가는데? 미니 <웃음> 게임이 있는데 야, 너. 이도이이이 <웃음> <도박할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아, 무서워. 아유 바쁘다. 하트 왜 없어졌지? 하체 어디 가? 하트 열심히. 아 계속 기어가는 거 아닌데? 되게 웃기네. 나아이지 줘. 나 풀어줘. 나 엉덩이 갈릴 것 같아. 이렇게 <웃음> 뜨겁겠다 뭐, 진짜. 어 도둑들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괜찮아 보상만 아. 안훔치면 돼. 여기 투표기 있다. 경 경찰한테 좀 멀어줘 봐. 뭐. 이 어딨어? 너일로와아 파장님이 다 처치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봐. 우리는 열어. 언제 보석을 훔칠 수 있는 거야? <웃음> 이놈 보석을 어떻게 훔쳐야 되는 거야? <웃음> 어이! 어이! 오 무서워! 오! 오! 야! <웃음> 어와 <어떡해, 일루와! 웃음> 아, 경찰이 뭐하게 빠르네? <웃음> 아싸! 어 경찰이 조금 더 빨라. 킹잉다 <웃음> 하!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찾았다>. <웃음> 아, <웃음> 케이 아니 진짜 잘한다. 잘한다. 나도 도둑 한번 해볼래. 그 네, 훔치어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음. 돼요. <웃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레이저가 닿지 않을 때 A를 눌러서 가져가면 됩니다. 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아 흔들리고 있는 보물 상자가 레이저가 안 닿을 때 A키를 누르면 네. 되네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알려줘야지 처음부터 탁 하면 전혀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면은 잡힌 애들은 좀 구석으로 숨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치세요? <웃음> 나 아무 짓도 안한 사람도 치고 있어요. 쓰레기 <웃음> <웃음> <스네이> 경찰. <웃음> 나도 나는... 경찰이다. <웃음> <웃음> 살려줘. 밸런스가 확실히 안 맞긴 하네. 밸런스 조정은 정말 많은 요소들로 할수 있으니까. <웃음> 나좀 살려줘! <웃음> <웃음> 소범아! 지금 그 보석이 그 눈에 들어오냐? 네. <웃음> 렇겼어 <그렇구나. 웃음> 아니, 왜 아이고 니왜 멍청아! 부가 왜가려치냐고 내가 고 가려고 했는데! 아우 진짜 아우 속상해 아우 우리 일단 안 <웃음> 보이는 구석으로 <웃음> 숨자 우리 꾀꾸에 양이삐야 지금. 지금이야 남은 도둑! 보석을 훔칠 삐약. 때 <웃음> 우리, 우리 지금 어, 모여가지고 계속 감시만 하고 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웃음> 엉덩이 <웃음> 괜찮고? 뭐해 다들? 다들 뭐해? 구석에 <웃음> 숨어서 구조되길 <구조대기를 웃음> 기다리고 있어요 오지 마겠어 뭐지? 아, <웃음> 아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냐? 누가 어? 먹었냐? 야나 풀렸어! 아 정말... <웃음> 아니, 이거. 아, 졌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네. 아, 다 먹었다. 오, 오케이? 월시야? 야, 이거 어, 고로케가 하드캐리했어. 아, 고로케. 아니, 근데 도둑 묶여있는 거 푸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이 가서 틱 누르면 바로 하트 풀려요? 먹으면은... 네, 맞아요. 아, 풀리기는 되게 쉽게 네. 풀리나보네. 네, 이제 풀리는데 시간이 잠깐 걸려요. 그리고 아... 시간 다지날 때까지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저걸 잘 이용해야 돼요. 아이템, 진짜. 네. 제가 새벽시 바로 코앞에서. 텔레포트 아니, 타, 사라져 네, 텔레포트만 두번 정도 탄것 같거든요 <웃음> 와, 어, 그렇구나 오, 쩐다 아니, 다른 모드도 해보자 아, 폭탄 오. 돌리기 개꿀잼 탱탱볼 <웃음> 개꿀잼 탱탱볼, 탱탱볼. <웃음> 예, <웃음> 폭탄은 보이나 어, 보 되게 유행어됐다 간단 설명 게임 시작 후 무작위 3명에게 폭탄이 심겨진다 어? 폭탄이 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 제트픽을 날려 폭탄을 넘겨주고 이 짓을 폭탄이 터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 된다 꼭 살아남기를 으아, 바라며 불러. 뭐 차... 어? 어? 어? 어? 폭탄이 세 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저저 저, 폭탄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 손에 폭탄 이 있는데요? 아! 곧 터질 것 같거든요. 아. 아. 어. 어, 됐다. 어. 넘겨졌다. 수고. 어. 아! 아 나한테 오지마! 아무나 차면 될 거... 되는 게 아니구나. 아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 아 살려주세요. 이게... 아 포탄이 넘어지면서 아, 화면이 아, 꽉 까매지고 애들이 다시, 다시 사라지는 아, 시간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생기는... 와! 아아 엄마 엄마... 아 나한테 오지마! 떨어져 떨어져 아이씨 넘겨주자마자 넘겨줘어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어디갔어 이스바라시 아 이상한 민간인을 아, 뭐. 때렸어! 아니 뭐야아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뜨는구나 얘들아! 다 어디있니? 얘들아! 안 아! 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왜! 왜! 왜 들고 있는데! 아, 오 아, 터질 수리 들었어 아, 오, 오또 터졌어. 아 근데 폭탄 하나 남아 있지. 뭐지? 누가 갖고 있는 게. 왜안 터지고? 아, 그거 시간 남은 거지. 아니, 폭탄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있어? 왜안 터져? 이니면 버그인가? 아무도 안 들고 있는 듯. 진짜 버그인가 봐. 이, 미드로 모여 봐. 지금 나뛰고 있는 게 나야. 어, 네. 보여요. 나도 뛰어 지금 아! 그냥... 어? 어? 어 뭐야? 어? 폭탄이 어? 넘어왔는데? 어? 아, 나 내가 잡혔었나 아 봐. 아, 버그였나 보다. 나. 아니, 어쩐지 내가 이름이 계속 보이더라. 어쩐지. 얘 아닌가? 네? 이상한 거 어, 맞네 어. 아, 아니요 어 뭐야 어 노호가 나갔어 어, 노호님 삐졌어? 어? <웃음> 말도 없는 거 보니까 야, 아예 튕겼나 본데 언제 터져? 뭐지? 왜자 차... 어, 너... 계속, <웃음> 계속 차는 <웃음> 거야 <웃음> 계속 차 <웃음> 같은 사람 계속 차는 거야? 계속 차는 거야? 계속 왜그러어 터졌다 <웃음> 너지 어? 제, 어? 죄송합니다 돈이 또, 뭐또 튕겼어 어 뭐, 이거. 진짜 이상하네 아씨아 늦었어 늦었어 <웃음> 아,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아아 안녕 아 사장님이 잘 왔는데 여기 대놓고 걸어가 되는데. 가야! 너지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뭐 봐. 오지 마세요! <웃음> 아이씨 <웃음> 길이 봤어 아 와우 안돼 새벽 씨 의외로 네? 양갈래머리렇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 캐릭터가 저밖에 뭐. 없어요 지금 아 그러네 어. <웃음> 어,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 아씨 이거 클럽네 <웃음> 미션이 들어왔어요 새벽에게 제트킥 날리기 왜 뒤졌어. 나야 아까 맞았잖아 <웃음> 아까 생성되자마자 맞았다고 심지어 <웃음> 아, 아. <웃음> 제가 AI 차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트킥! <웃음> 사망 <웃음> 다들 말 없어졌어 짜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어? 러브샷이라니? 와! 어쨌든 러브샷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게 제트가 날렸어요! 그래도 러브샷 날렸으니까 괜찮다 우리 찜찜이랑 아, 누구 살았냐? 인사하는 울뱅지. 애가 그러면 발창이 맞고 오, 가겠습니다 지금 서로 어, 알아 어, 서로 어. 알아 어. 도망간 야! 뒤를 잡혀버렸네 진짜. 와 찜찜이 아, 우리 찜찜이 와, 잘했어요 어? 맵이 다르다 이거 아니야? 아 씨! 그렇지! 아 너무 화가 나요! 이 정도냐고! 아 너무 화가 나! 아 이거.. 어? 아 이게 유저는 관통이 되네! AI는 관통이 안 되고 밀리거든요 제가? 유저여서 갑자기 유령처럼 휙 지나갔어!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죄송해요! 하야! 손 바꿔야겠어.. 또또 또! 나 <웃음>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 진짜 어이 자식! 없어서... 이거 봐! 관통되니까 오, 유저인 오. 거 판별 오. 가능해! 아... 저... <웃음> AI끼리가 관통.. 간통... 아 그냥 같은 인종끼리 관통이 되는 거구나! 오 그런 거지 네. 아. 이걸 이거 딱 걸렸네! 아 <웃음> 뭐야 누구한테 죽었어? 아! 곱다님한테 죽었구나 세상에! 곱다님 대박이야!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킬밍이 어? 누구 찬거 보고 유령을 어, 먹고 아니다. 바로 뒤집다가 살려줘! <웃음> <웃음> 와아! 곱다 아. 너무 잘해! 어디 누구 없니? 아! 까비. 아 이거 폭탄이구나. 어, 뭔지 알아. 아, 잘못 쳤다. 아, 잘못 쳤다. 개 같은 거. 아, 미안. 대화하고 있었구나. 쫄릴땐 숨어야지. 아. 응? 야, 끝까지 안 터지는 거 보고. 아! 아! 뭐 아, 죽는 아. 아. 아, 아, 아, 소리 들렸는데? 으악! <웃음> <꺼이 있는 웃음> 달리시는 분들은 다 폭탄 들고서 서달리시는 건가요? 네그렇죠 <웃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어 터졌다 어또 터졌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오브젝트 투명을로 진화하게 해주세요 유령인데 무슨 오브젝트가 <datas Mit> 걸려 이게 무슨 유령이야 입마다 이마다가떻게 되겠어요 제발요 제발요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뭔 죄송합니다 예에에 와나 처음이야. 너는 왜이는거 아무나 차고 있어, <웃음> 왜? 나... <웃음> 경찰 가도둑 다시 한번 해 볼까? 나도 경찰 야, 아니, 한번 해 보고 싶네. 없냐. 이게 우리가 숙련도가 부족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놀람> 아, <놀람> 걸거버렸구만할어 할아버지, 노인 공격 아니 경찰들 왜 이렇게 못 잡아요? 고물 지금 세개밖에안 남은 거안 보이세요? 이건가? 아! 에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왜막 말하자마자 아니 뭐 일반 시민을 막 패대해? 훔치지도 않았는데? 손대면 뒤지는 겨 손대면 뒤지는 겨! <웃음> 아 까비 아 일반 시민의 편은 했는데. 경찰이다! 이힛 <웃음> 내가 얘네. 빨리 훔쳐! 내가 고물을 훔쳐! 나좀 살려줘 그리고 이거 얼마 안걸린데 누가 나좀 저기요. 누가나좀 야. 누가나왜 하나 남았어안 돼. 어떻게 나 구해 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냐. 아, 이 쓰레기들아. 알겠지? 아, 네. 아, 아, 기분이, 오이... 기분이 나빠. <웃음> 재밌는데. <웃음> 재밌는데요, 이거? 한번더 할까요? <웃음> <웃음> 밸런스가 맞는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웃음> 어... 나 경찰이다. 뒤졌다 너네. 이게 아이템을 잘 활용하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 같아. 아이템이 나 나와 죽이고. 너지.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휴 안 옮친 척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진짜 안 움직인 거였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지힐기 사기였어 쉣! 이리 와. 아야 엉덩이 어? 어 너! <웃음> 아니네? 이걸 알았어 아! 아. <웃음> 아 뭐야 어떻게 알지아 은근슬쩍 <웃음> 일어났는데 <웃음>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좀 아저씨. 아저씨 오 아, 잡았어 대박 와 이걸 잡네 와 어떻게 어디, 잡았대? 아니 아까 도둑들 잘했잖아 왜 이렇게 못해 화면 어? 남은 거 아니야? 아 됐어 한놈아 됐어 야 무서워 아닌데 얘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령 먹고 살린 거 아니에요? 너지 아, 아, 아 잡았죠 와. 너냐? 아, 아, 아 뭐야 야! 아! 나이스! 어디 갔어? 이 동비에 숨어가지고 눈치 보는 거 같길래 바로 그냥 차버렸지. 아, 아까 새벽 씨가 하트 먹은 것까지 보고서는 아, 새렇게 일어나는 거 기다렸어. 아. 병넘어에서 아, 대박. 변태야, 왜 기다리고 뭐. 있어. <웃음> 어머, 뭐? 몰래 쳐다보고 <웃음> 있었던 거야? 자, 아, 아, 이까지만 아, 하자. 어 이거 진짜. 즐길 만큼 즐긴 네. 것 같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패치가 되고 새로운 모드도 추가가 되면 은 그때 다시 가지고 오는 음. 걸로.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